축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어, 날씨가 유민주사에 몹시 더워요. 어, 너무 더워서 상당히 익어버릴 것만 같은데 어, 덥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최근에 몇 제품들을 몇 가지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뭐 아이패드 미니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제 모니터도 새로 구매를 했고요. 자, 뭐 일단 도착하는 대로 한 번씩 다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요. 자, 오늘 도착한 제품 원래 오늘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27일날 도착을 한다고 한게 생각보다 좀 도착을 일찍 했네요 자 바로 모니터입니다 한번 봅.. 보... 저... 자 바로 이렇게 큰 모니터인데요 어, 어떤 제품이냐 바로 베일 제품입니다 어, 모니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대리 모니터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 가격대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서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대리 모니터 성능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어, 뭐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이나 뭐 프로분들께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색감이라든지 뭐 모니터의 패널, 뭐 LG IPS 패널을 사용하는 있어서 상당히 뭐 만족스러운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곤 하죠 아, 물론 요즘 최신 제품에는 LG IPS가 아니라 삼성 IPS, 뭐 PLS 패널을 사용하고 을 있다는 라 이야기도 있지만 IPS 패널 자체에 그렇게 큰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것 같다는 라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뭐 l c IPS 패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래 뭐 VA 패널이라든지 IPS 패널이라든지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좀 자세히 보면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자 모델명은 대의 울트라 샤프 D2719 아 u 2 7 1 9 d 고요자 제품 상세 스펙을 한번 볼게요 q h d 27인치 2018년 10월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sRGB 99%를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DCI-P3 85% REC709를 99% 지원하는 1,607만가지 색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sRGB, DCI-P3 다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뭐 sRGB는 일반적으로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색상비입니다 근데 DCI-P3를 지원한다 이게 뭐냐 바로 sRGB보다 조금 더 넓은 색 영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왜 DCI-P3 85%밖에 안될까? 99%는 안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계시텐데 이미 이 85%라는 것도 sRGB 99%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색 영역을 포함하고 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sRGB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색상보다좀더 쨍하고 밝게 보인다는 거겠죠 모니터 자체 패널과 이 스탠드가 체결이 매우 쉬워서 따로 뭐 나사나 드라이버가 필요 없이 바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엣지 베젤과 쉬운 조립까지 어, 뿐만 아니라 피벗 회전, 기울기 이 모든 걸다또 포함하고 을 있습니다 이 밖에도 8ms, 최대 5ms까지 응답속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응답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뭐 요새 나오는 게이밍 모니터는 144Hz의 주사율에 1ms의 응답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울트라 샤프 시리즈는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일반인들의 육안으로는,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일반인들의 육안으로는 크게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군을 구매하실 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하죠 자 어쨌든 이델 모니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요 뭐 조립부터 뭐 디자인, 성능까지 어디 나무랄 때 없는 제품군이기는 합니다 뭐 100만원 이상 대 150만원 이상 대 울트라 샤프 고가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뭐 패널이 LG 패널이 아니라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뭐 4K 모니터가 아니라든지 뭐 27인치 모드는 사이즈가 좀애매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50만원 정도, 오십만 50만 원 가격대라는 점은 어, 고가 모니터 그러니까 고급 모니터 라인업 사이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든지 게임용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에 맞지 않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다른 모니터를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 제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미리 주문했던 아이패드 미니 제품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첫 애플 제품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기존, 기본, 기존에 본기 이제 애플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한 번도 애플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